아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이제 어떤 계기로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일단 여기는 일본에서 가장 이.. 뭐라 해야되죠? 전자 전자상가 전자상가로 아키바에, 가장 해아아키바이다 아, 아, 일본에서 제일 네. 큰 전자상가 네. 일본에서 가장 큰 전자상가인 아키하바라에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런 영상을 찍게 됐냐면 음.. 일단 저희가 이제 물건을 사고 오라 오는 길에 트와이스 얘기가 나왔어요 트와이스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제 왼쪽에 있는 이제 일행분이 아 그냥 니임까지 네. 밝혀도 돼요 예. 네. 그 일행분이 트와이스 일본사람도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저는 어? 아니 요즘 일본사람도 거의 다 안다 왜 무슨 소리냐 트와이스 무시하세요 했다가 아니 트와이스 모르는 사람 많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무슨 내기냐 이제 일본인 아오나 붙잡고 세명한테아 다섯 명까지 합시다 다섯 명이요? 다섯 명 5명 오케이 오케이 다섯 명 5명 합시다 다섯 명한테 뭐 트와이스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했을 때, 안다, 모른다 해서 과반수가 이제 넘어서 지는 쪽이 음료수 사기를 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트와이스를 안 유명하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르는 사람 많다고요. 외국 그룹이라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목소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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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二人はすごい人知ますうんうんでしょう超有名ですディオンでめ y 이제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일본에서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젊은 이제 친구분이랑 나이 드신 젊은 회사원분들도 알고 계신 는들 아예 예예 어떤 사람도 아니었잖아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아잘 못했습니다, 엄 교수. 아, 그러니까 나구나 캐릿. 아무게요. 키모리.